오, 지금 오, 이제 그래서...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세 편의 홍수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수로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중국의 한 매체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식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모든 거리를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상이 좀 길어서 중간 중간 잘라냈기에 살짝 어색한 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고 오시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是一经常到我母亲家一天一锅一百一百点一息了有家不能回是吧家里面有没有水有没有电什么吃的也没有我六十五岁没见过这个打水出来就是换其实就是随身的睡衣就是穿的是那个一套那个红的睡衣三百多毛钱现一颗都没有一颗都没有的我损失大了 想家里的那东西去搬就讲的你别笑话我我还有几百块钱放在那里不知道拿我现在知道了已经来不及了水淹了当时你什么事都不知道就是吓哭了吓懵了不知道搬什么不知道搬什么我就讲不知道搬什么就拿着我我老关的那个照片拿着那个东西 主要的东西不拿拿的那个东西上可以拿的照片我两口子就是唯一一张而已我们结婚的时候都没照过当时心里是太难受了我们出来呀是穿什么衣服出来的就是穿的一双鞋一个睡衣就是这样出来的来不及什么东西都没有带出来的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홍수라는 큰 재앙이 들이닥쳐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집과의 추억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며 천재지변의 무서움을 또한번 느꼈고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홍수 관련 영상을 올리면 댓글의 절반이 중국골 좋다,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라 는등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클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저도 코로나로 인해 직업을 잃었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하지만 국적불문하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홍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쪽을 주시하여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센스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